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가장 큰 기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회는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한국을 대표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선수죠. 손흥민 선수는 지금 영국리그에서 뛰고 있고 골도 많이 넣고 있죠. 그런데 요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이유. 가장 부지런한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가장 부지런한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부지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많은 기회를 만드는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앞에 공이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부지런히 공이 떨어질 지점을 향해서 쫓아다닙니다. 찾아다닙니다. 반드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회가 생기겠죠. 또 손흥민 선수가 실수하는 경우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 또한 성공, 기회를 잡을 확률도 많다라는 거죠. 자,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세계는 지금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수도 베이징도 봉쇄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걱정들. 자 지구상에 걱정 없는 날 하루라도 있습니까? 자 덕분에 세계는 지금 이러저러한 현상 때문에 주가 폭락 올해 들어서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세상 좋은 기회다 앞으로 수년 내에 가장 큰 기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투자시장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 투자자들이 팔고 사는데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크게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관투자자들은 장기투자자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맡겨둔 돈을 가지고 투자하거든요. 또그 돈을 언제 빼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단기 수익을 얻는데 집중합니다. 자, 기관 투자자 물량이 많을까요? 개인 투자자 물량이 많을까요? 당연 기관 투자자 물량이 많죠. 그러니까 이 기관들은 투자 시장이 요동을 칠때 매수보다는 매도를 선택합니다. 그때까지 벌어두었던 이익을 얼른 확보하기에 바쁩니다. 자, 그래서 기관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즉 매도가 많아지는 것은 무조건 나쁜 징조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나쁜 징조일 수 있으나 투자를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 많죠. 이러다가 자본주의가 망하면 어떨까? 핵전쟁이 터지기라도 하면 어떨까? 자 그런데요.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본주의가 망하면 심지어 핵전쟁이 터지면 그때는요.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부동산이 좋을까요? 주식 마찬가지로 나쁘겠죠? 또 현금이 좋을까요? 나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가 망한다. 이러다가 망하면 핵전쟁이 터지면 뭐 자본주의가 크게 심각한 붕괴 현상이 초래될 수 있죠. 그런 전제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동영상을 올리고 댓글도, 댓글을 댓글또 다시는 분들 대체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뭐든 계속 도전하죠. 할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모든 해내려고 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반대로요.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웃음> 매사에 부정적이니까 그게 해도 되겠어? 매사에 부정적이니까 도전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니까 한계 없는 거죠. 재밌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웃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자, 이 말은요 제가 좋아하는 관점 디자이너 박용후 작가가 했던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에는 예측과 대응이 있죠 예측과 대응 가운데 어느 것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편할까요 대응이 편합니다 예측 쉽지 않습니다 기간투자자들도 예측합니다만 예측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히 예측한다면 투자시장에 투자금이 왕창 있거나 아예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완벽히 예측할 수 있다면. 예측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항상 투자시장에는 돈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관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예측보다는 대응이 훨씬 보편적이다. 현실적이다.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예측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반드시 꼭 맞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경우 항상 대응해야 하는 거죠. 예측도 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올해 들어 투자 시장이 많이 힘들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제가 망가진 마국간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마국간이 망가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수익률이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마국간이 저절로 고쳐질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면 망가진 마국간을 내가, 내가 고쳐 쓴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고쳐 쓰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대응이 있는 거죠. 고쳐 쓰는 것. 대응. 그냥 넉 놓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절로 망가진 마국간이 다시 고쳐지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고쳐 쓰는 것이 어떨까? 이것을 저는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고쳐 쓰는 방법 한네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컨데 주식 종목을 보면 연초대비 종목별로 하락률이 다 다릅니다. 제가 미국 종목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연초대비 한 10% 정도 하락이더라고요. 아주 양호하죠.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하죠. 또 어떤 종목들은 30%, 40%, 심지어 50% 이상도 떨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다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낮은 종목이 있고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높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식시장이, 투자시장이 회복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일반적으로 회복된다면 그동안 떨어졌던 것들이 일단 오를 경우가 많죠 오를 확률이 그런데 오르는 종목 가운데에서도 적게 떨어진 종목보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죠 자 제가 무조건 많이 떨어진 종목은 무조건 회복되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떨어진 종목도 그 이유를 따져봐야겠죠 하락률 높은 이유를 분석해야겠죠 그 해당 기업 종목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십시오 그렇게 분석한 다음에 나름대로 크게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이 떨어졌다 자, 이런 판단에 든다면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오를 때즉 시장 분위기가 바뀔 때 많이 오릅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비교 잘 구분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모든 주식을 다 투자하고 있어 현금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적게 떨어진 종목을 팔아서 많이 떨어진 종목을 옮겨 담을 수 있는 거죠 왜 다시 시장 분위기가 바뀔 때 많이 떨어진 종목이 많이 오를 수 있으므로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앞서야 된다 그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저는 어, 주식시장이 힘들어졌을 때 고쳐서는 방법 대응, 몇 가지 사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방법 아닙니다. 그죠? 진리는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시장 확장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아무리 주식시장 경제가 좋지 않더라도 어떤 업종은 계속 매출이 확장되고 그 산업이 계속 확장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죠? 메타버스, 그 다음에 로봇, 전기차, 자율주행. 자, 이런 분야들은 경제가 지금 어렵다, 투자시장이 어렵다, 상관없이 계속 시장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도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나쁘니까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대부분 보면.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바뀔 때는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점수를 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장 확장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라. 내 돈이 전부 주식에 다 들어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첫째, 적게 떨어진 종목을 팔아서 많이 떨어진, 자, 많이 떨어진 이유는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옮겨 타는 방법. 또두 번째는 적게 떨어진 종목을 팔아서 다른 시장 관심에서 시장 분위기에 짓눌려서 많이 오를 수 있는데 또 떨어져 있는 종목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자, 분할 매수. 한꺼번에 다 사지 마시고. <웃음> 왜냐하면 더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이 빠지리라고 크게 생각들 못했죠. 못했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닥이겠지 하고 샀는데 더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항상 반드시 여윳돈으로 하셔야겠죠. 여윳돈으로 해야 만약의 경우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수년 내에 가장 큰 기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내돈 투자시장에 물려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마구간을 기다리기보다 저절로 고쳐지기를 내가 스스로 좀 고쳐보자 할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네 가지 방법 제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되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도 조금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